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어저 어떤 어떤 거 찍는 거죠? 이분슨 촬영인 거죠? 저희… 또보 브이로그 찍으셔야 돼요. 브이로그요? 네, 무슨 어떤, 어떤 브이로그를 보여 재미없으면 어떡하지?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넘겨드릴게요. 우와! <웃음> 아 우리 이름이라도 들을까 아리아즈의 데뷔 일지.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브이로그 찍게 됐는데 소감이 다들 어떠신가? 아, <웃음>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데뷔가 바 이렇게 사소한 일상들 다이 카메라에 담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잘 되세요. 잘 되세요. 일단 오늘 여기서 커트. 컷. 커트. 하나, 둘, 셋.